오늘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경주 양남 주상절리를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관광명소라 주위에 카페, 펜션들이 많이 있군요.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닷물이 하얀 타드로 변하여 자갈이로 밀려오고 있네요 물이 너무 맑아 바닥이 닫겠습니다 부꼴 모양의 주상절리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만든 걸작입니다. 옆으로 누운 방사형 모양의 부채꼴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라고 합니다. 형성 과정에 대하여 지질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신기하게도 부채를 약간 접은 듯이 길쭉하게 각이 딱 잡혀있네요 이쪽 것은 벽돌을 층층이 쌓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묘한 바위섬들이 모여있으며 자갈로 된 조그마한 해변이네요.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에 있는 멋진 펜션들입니다. 조그만 계곡을 이어주는 출렁다리도 운치있네요. 빨간 파란 등대와 파도의 조화는 언제 봐도 멋집니다. 그림 같은 언덕 위의 하얀 펜션입니다. 부부처럼 다정해 보이는 바위입니다. 앞에 있는 바위는 평평하면서 꼭 하트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도에 따라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참 오묘합니다. 멋진 추상절리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주상절리구는 땅속에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의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에 분출하여 흐르면서 차가운 지표면 공기와 만나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신생대 말기 유라시아 대륙 북동부의 한반도와 육지로 인접해 있던 일본이 지각변동으로 한반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이 지역에는 많은 화산활동이 일어났으며 그 분리된 공간에 바닷물이 들어와 동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얀 파도가 주상절리를 감싸듯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군요. 높은 전망대에서 보는 경관은 더 멋지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